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유성입니다 아, 아 이번 시간은 아, 왼쪽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어금니나 오른쪽 이빨이 아니고 왼쪽 이빨이 아플 경우 왼쪽 치통이 있을 경우에 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뭐 오른쪽 이빨이 아플 때는 오른손에 물병을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왼쪽 이빨이 아플 때 왼쪽 어금니가 아플 때는 왼쪽 손에 아, 물병을 잡으셔야 됩니다 왼쪽 손에 물병을 잡으셔야 되는데 아, 약간 오른쪽 비대칭 하고 아, 왼쪽 비대칭하고 지금 왼쪽 이빨이 아픈 경우는 오른쪽 비대칭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크고 왼쪽 폐가 작은 케이스예요 아, 여러분들이 그 비대칭을 확인할 때 정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제가 말을 그 건강과 운동 9번 10번에서 이렇게 어, 말씀드렸는데 이 정상들 여러분의 몸에 시시각각 나타나는 증상들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오른쪽 비대칭과 왼쪽 비대칭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어, 이번 시간에 하여튼 어, 왼쪽 이빨이 아픈 거는 오른쪽 비대칭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크고 왼쪽 폐가 작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왼쪽 손에 왼쪽 이빨이 아플 때는 왼쪽 손에 왼쪽 팔에 물병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 똑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동작을 조금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침대 위에 좀 의자로 어,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자, 왼쪽 손에, 왼쪽 손에 물병을 잡았습니다. 아, 어, 지난번 동영상하고 동일하게 일단 왼쪽 팔을 한 다섯 번 내지 열다섯 번 정도 뭐 힘이 있으신 분들은 한 열다섯 번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해서 또, 어, 예상치 않은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다섯 번 정도, 열번 정도 혹은 다섯 번 정도. 힘이 좋으신 분들은 한 15번 정도 하세요 자 물병을 이용합니다 물병을 이용하거나 아령을 이용해도 됩니다 한 2kg 짜리 3kg 짜리 아령을 이용해도 되는데 어, 약간 무게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 더 효과는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물병을 이렇게 한 10번 정도 흔들고 난 다음에 지난번 동영상처럼 이렇게 왼쪽 무릎 위에다가 물병을 이렇게 손등을 아래로 하고 손바닥을 위로 하고 물병을 잡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흐리 똑바로 피고 물병을 이렇게 잡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이 동작을 왼쪽 손에 이제 물병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 그니까 오른쪽 이빨이 아픈 경우와 왼쪽 이빨이 아픈 경우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어 그니까 지금은 오른쪽 비대칭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한 가지 동작이 추가가 돼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스가 약간 오른쪽 창자의 가스가 약간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가스를 왼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어 물병은 일단 뭐 잡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고 자 다리 동작을 좀몇 차례 해 주셔야 돼요 그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오른쪽 다리를 두번 들었다 내리고 자 바람은 안 부셔도 됩니다 이제 왼쪽 다리를 발바닥을 이렇게 꾹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꾹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자 여기 한 세트입니다 요걸 한세 세트 네 세트 연속으로 해 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자 오른쪽 다리는 그냥 들었다만 내렸다 하고 왼쪽 다리는 눌렀다 들었다 내렸다 눌렀다 들었다 내렸다 자 이걸 두세트 했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자 이렇게 자 이걸 세 세트 내지 네 세트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스가 왼쪽으로 좀 넘어 오는 경우가 있는데 혹 어떤 분의 경우에 이렇게 오른쪽 그 비대칭이 너무 강해서, 가스가 너무 오른쪽으로 넘어갔어 뭐, 대장이 커져 있거나 소장이 커져 있는 경우, 너무 이렇게 강할 경우에는, 그 사실 왼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착용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 여러분들 아, 그냥, 그때 왼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는 사실 조금 무겁게 차는 게 좋아요. 어, 저도 이제, 너무 무겁게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잘못 적용해서 또 혹은 안 좋은 상황에 있을까 싶어서 제가 겁이 나서 최대한 중량을 낮춰서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어, 최소한 한 200g 내지 300g 정도로 왼쪽 다리에 모래주머니 그 양말로 만드는 모래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착용하시면 어,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크게 이렇게 건강이 아주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이빨이 아픈 경우에는 다리 동작만 해 줘도 충분히 통합니다 다리 동작만 해 줘도 통하고 몸이 심하게 안 좋고 소화가안 되고 뭐 공황장애가 있고 역류성 식도임 있고 이런 분들 가운데 이렇게 왼쪽 이빨이 아플 경우에는 모래주머니를 착용하시는 것이 왼쪽 발목에 그죠 한 200g 내지 300g 정도 어, 그러니까 오래 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한 30분 정도 차면 되니까 사실 한 500g 정도 차도 되기는 돼요 근데 그걸 또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걸 계속 차고 또막 하루종일 그 왼쪽 다리에 차고 가끔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니까 내가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한 시간 이상 차지 마세요 한 시간 정도 차면 아 이게 이빨 게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아 일단 아 이런 상태 왼쪽 이빨이 아픈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자 일단 아까 이제 다리 동작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왼손을 계속 물병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팔을 흔들고 또 바람을 붑니다. 자, 반대쪽 팔은 자, 이렇게 불면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다시 왼쪽 폐는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걸, 어, 지난번 동영상과 동일하고 동일하게 최소한 5분, 어, 길게는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잡고 있다 보면 통증이 완화되는, 왼쪽 이빨의 통증이 완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실가올 거예요. 뭔가 풀린다, 풀린다. 통증이 풀린다, 이게. 사실, 우리 이제, 치통이 오면 무조건 치과로 달려가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되고 또 거기에 뭐, 이제, 여지껏 알려져 있는 어떤 치과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래요. 어떤 그 신경을 이렇게 죽여버리는 게 좋은가 나쁜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일단은 신경을, 뭐 저는 안 죽이고 싶어요. 어, 안 죽이고 싶고 만약에 통증을 제어할 수 있다면 라 우리가 이렇게 통증을 컨트롤 할수 있다면 라 통증을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죠 어, 뭐 석은 이빨이 같으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어, 근데 통증은 일단은 잡아야 되니까 어, 자 이거 한 10분 어, 5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 약간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어, 통증이 이상하게 조금 떨어지네 tv를 보면서 뭐 드라마나 연속곡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 15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어 보는 거예요 어, 사실 한 20분 정도 잡아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항상 동영상을 찍으면서 아, 여러분들이 무리하실까 봐 너무 욕심을 내실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15분 정도 이렇게 잡아보면 느낌이 올 수가 있다 아, 느낌이 올 겁니다 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 아 통증이 좀 사라진다 이러면 어, 좋잖아요 그죠 어, 그러고 하여튼 15분 이상 하지 말고 만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아, 한 시간쯤 뒤에 2시간쯤 더더 어, 두 시간쯤 뒤에 한번더 해보십시오. 한번더 해보면 확연히 통증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빨 아픈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모르면 아, 답답하잖아요. 막 가서 뭐 약국에 가서 진통제 사 먹고 막 병원 쫓아다녀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이게 관리를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올려봤습니다. 하여튼, 어, 하여튼 감사드리고 어 지난 주간 또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오랜만에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올렸고 어, 그동안 또 이렇게 또 계속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어,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동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 컴퓨터가 좀 문제가 생기고 카메라 기능에도 조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어, 화질이 좀 좋지 않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고 어, 컴퓨터가 문제가 <웃음> 생기면서 제가 동영상을 어떻게 계속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제 나름대로 했던 해결 방안을 찾아서 다시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 좀 화질이 좋지 않더라도 도움이 되실만하면 한번 조심스럽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이게 어, 그러니까 뭐 민간요법이라는 거는 그래요 일단은 뭐든지 아, 여러분의 판단 근거가 중요합니다 판단에 내가 이걸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 이런 분들꼭 생각하셔야 되고 무조건 어떤 사람의 말을 믿고 막맹목적으로 따라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뭐 어떻게 되면 그거 누가 책임져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여튼 뭐 물병 들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됐다 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아, 여러분 하여튼 조심스럽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